이기록로는 모든 영상이 아마 저희 집에서 꽤될것 같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날 점심에 점심 미팅이 있어가지고 점심을 먹었어요. 네 명이서.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코로나 확진이 되신 거예요. 그래서 역학조사를 하던 도중에 이제 제가 그때 점심을 먹었어가지고 밀접 접촉자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이제 강남구 보건소에 가가지고 검사를 했고요. 다행히 음성이 나오긴 했어요. 제가 지금 팩을 붙이고 있어가지고 잠시만요. 이걸 좀 뗄게요. 그거를 듣고 이제 그한분 말고 세분다 다 이제 보건소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저는 음성이 나왔어요. 근데 음성이 나왔는데 일접 접촉자이다 보니까 자가 격리 2주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오늘 제 담당 공무원분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이 물품을 주고 가셨고요. 저는 2주간 이제 재택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원래 이번 주말에 여름휴가가 있었어요. 제주도에 가기로 해가지고 엄마, 아빠랑 골프를 치기로 해가지고 골프도 잡아놓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다 취소를 했고 비행기도 취소를 했고 어... 그래서 집에 있어요. 사실 오늘부터 시작은 아니고 어제부터였는데 어제는 너무 우울하고 <웃음> 약간 좀 망연자실 해가지고 어제는 약간 정신이 없어서 영상을 못 찍었고 오늘은 이제 낮에 일을 하고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지금 좀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주고 가셨고요 요거는 쓰레기 봉투 쓰레기 봉투를 그렇게 주고 가셨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자가격리 생활수칙 강남 라이프 <웃음> 내가 강남 <웃음> 라이프 잡지도 주셨네요 또 마스크 마스크 이렇게 소독하는 액체인데 집에 요거를 계속 뿌려야 된대요 손 소독제 채운 게고요 이제 정해진 시간마다 제가 이제 어플을 깔고 온도도 재고 또제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해가지고 저희 담당 공무원 국무원 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<웃음> 2주 동안 지내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 격리 통지서가 왔고 격리 통지서 수령증을 찍어서 그 작성을 해가지고 보내야 돼요. 그래서 이거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제 남자친구가 문 앞에 두고 간 나름의 구호 물품인데요. 이거는 인센스 스틱 인것 같고 요거 요렇게 요거도 같이 좋네요불 키는 거 그리고 요거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약간 사과주스 느낌의 맥주인데 어, 다른 거는 배달이 되는데 술은 배달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갖다 줬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냉장고에 좀 넣어놨고 요거는 책입니다 심심할까봐 요렇게 책을 놓고 가졌고 그리고 얘는 제가 남자친구네 집에 갈 때마다 굉장히 예뻐라 하던 인형이에요. 이름은 카레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 마샬 스피커인데 이것도 집에 있을 때 우울해하지 말고 좋은 스피커로 노래를 들으라고 선물을 주고 왔어요. 요거는 폼롤러, 그리고 제가 홈트 하겠다고 큰소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요가매트까지 갖다 주고 갔습니다. 아, 저는 이 힘든 나날을잘 견뎌보도록 할게요. 음 술맛이 살짝 나긴 하는데, 요정은 괜찮아. 편집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요가를 15분 간단한 요가를 하고 그리고 아침을 차렸습니다. 요거는 바닐라 밀크 잼인데 선물 받았는데 안 먹고 있다가 어제 처음 먹어봤거든요. 근데 괜찮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요거를 크로와상이랑 먹으려고 해요. 생각보다 잼... 미라기보다는 조금 묽어요. 짠. 음, 맛있어. 재미가 있지를 하만을 또터 주 미팅을 한 차례 했고 지금 쓱 배송이 도착해서 그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녁은 크림 파스타, 닭가슴살, 버섯 크림 파스타를 만들 것입니다. 지금 면은 삶고 있고요. 닭가슴살이랑 버섯은 여기. 썰어놨어요. 아유, 이 두박타마 애가 크기 때문에 다리가 안 들어가니까 말한 거를 저 조선 미지 올라온 걸 조금 더 보면. <웃음> 그치 늘어야지 그래서 남성 고객도 야 괜찮은데? 이 바쁘고 비싸고 모시기도 힘들고 그래서 뭘 하냐면은 IT 공부하고 개발이 끝나 그러면 그 IT 본부에개가 퇴사를 했어 그러면 그 <웃음> 걔보다 훨씬 컸어요 2021년 3월에 뭐 부채가 있었나? 롯데가 쿠팡이 어떻게 1 0 0조이야야 어떻게 신세계는 3조인데 쿠팡이 100조고 야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얘기하는 거고 비슷한데 그게 사실은 여러분 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카메라를 부셔버린 거예요. 그거 찍다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새로운 카메라를 꺼냈고 원래 쓰던 거 그리고 이거 그 방금 애인이 문 앞에 두고 갔는데 이렇게 꽃이랑 이거는 청포도? 인지샤인보스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거랑 이거는 뭐야요 복숭아를 이렇게 두고 갔어요 완전 감동스럽니다 <웃음> 물건이 굴러다니는 게 싫어가지고 다막 그냥 가방에 때려놓고 <웃음> 필요한 거 그때그때 그때 꺼내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9시에 제가 올린 회사 IR을 하나 했고요. 10시 반에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일단 끝나가지고 시리얼을 간단히 먹으려고 합니다. 자가격리자 직장인의 옷차림. 셔츠 입었고 아래는 추리닝 입었어요. 여러분 제가 올린 회사 IR을 했고 아이고 그리고 저는 3시에 줌콜이 하나 있고 지금 한 30분 정도 있다가 저희 제가 퇴사한 회사를 새롭게 검토하고 있는 다른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물어볼 게 있다고 전화를 주신다고 해서 이제 그거, 이거 얼른 먹고 그 전화 받으면 될것 같아요 저는 모짜렐라 치즈 이걸로 카프레제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놀람> <놀람> 여러분 얘는 제 친구 카레고요. 밥을 줬는데 안 먹네요 카레야 먹어 카레가 안 먹으니까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로 미루고 이번 주는 브이로그를 찍을까 합니다 지금은 테니스 텐스... 여러분, 저녁을 먹을 거예요. 저녁은 요 비빔면이랑 고기를 구웠습니다. 살짝 많이 구워버린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네, 다 먹을 수 있어요. Now a n a n 여러분, 저 홈트를 해보려고요. 으아. 빡센 거 말고 설렁설렁 할수 있는 걸로 해보겠습니다. 땅크 부부 같은 거. 내린 다음 올려주시고. 내렸다가 올려주시고. 내렸다가 들려주시고 여러분 요거는 얼마 안 남은 체리랍니다 냉장고에 넣었더니 아주 시원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? 퍼는 은 가죽이라서 잘 지워지는데 옷을 빨아야겠네요 여러분 저 집에 전복이 왔는데 누가 보낸 건지 모르겠어요. 집 주소랑 이런 거는 저희 집이 맞는데 누가 보낸 건지 진짜 감이 안 와요. 그리고 이게 인어교주 해적단에서 보냈더라고그 인어교주 해적단에서 산 거더라고요. 근데 저는 경쟁사인 얌테이블에 <웃음> 투자를 했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밤부터는 얌테이블을 써줘. 그리고 요거는 노트북이랑 스버 커피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맥북으로 그 프로그램에 안 돌아가가지고 회사에 말씀을 드렸더니 대리님이 이렇게 과자랑 같이 가져다 주셨어요. 완전 제가 그 친한 언니가 지금 저희 집 주변에 와 있어가지고 언니한테 이제 할일 끝나고 좀 부탁을 하려고 했거든요. 회사에 가가지고 그거 좀 픽업해가지고 우리 집에 좀 갖다 놓아 달라고 하려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와주셨어요. 그리고 요거는 저랑 같이 자가 격리 중인 다른 오빠가 자기 거 사면서 같이 샀다고 택배로 보내줬어요. 저도 뭔가 보내주려고요. 짜잔 음. 커피도 있고 노트북도 두 개고 과자도 있고 선선하고 아주 일하기 딱입니다 <웃음> 저는 방금 온도를 잘 가지고 그 자가격리자 어플에 입력을 했고요 이제 얼른 다시 일을 해볼게요